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애인 사이나 부부 사이 우리 사이에는 요 남녀라는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 부분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요 좋을 때는 너무 좋은데요 가끔 이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나는 안 힘들고 싶은데요 자꾸 힘들어지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요안 힘든 것 같아서 나만큼 힘든 것 같지는 않아서 그게 또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어요 나는 아프기도 싫고 힘들기도 싫은데 이런 감정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찾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힌트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애를 하거나 사랑을 하는 그 누구도 요 남녀가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상대방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도요 사실 우리는요 그 이해해본다는 말이요 약간은 내가 참아주고 있다는 라걸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는요 다르니까 그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참아주는 게 맞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순간 나를 참아주기에는 하는데요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왜냐면요 내가 이렇게 참아주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참아주면 내 상대방이 그걸 알아줄 거라고 나도 모르게 기대를 하기 때문에요 열심히 참아주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에 충돌이 발생했을 때또그 충돌이 잘 마무리되지 않았을 때 어쩌면 충돌이 진행 중인 그 순간에 요 우리는 그 누구도 상대방을 완벽하게 포용해 주거나 완벽하게 넘어가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 우리들은 요 저마다 그 충돌을 잠깐 멈추는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나는요 이제 더 이상 뭘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요, 이 사람은요, 이제 더 이상 뭘할 생각이 없나 봐요. 이 말은 맞는 걸까요? 아니면요, 나는 지쳤어요. 그 사람도 지쳤나 봐요. 가 맞는 말일까요? 어떤 게 맞다 틀리다를 구분짓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. 다만 우리가 충돌을 해서 격하고 흥분된 상태일 때는요, 전자를 먼저 떠올린다는 거죠. 나는 할 만큼 다한것 같은데 이 사람은 더 이상 뭘할 생각이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이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생각들이 덧붙게 돼요 나는 지쳤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요 물론 이 사실은 분명히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그 순간에 내가 느끼는 진짜 내 감정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실수를 하는 부분은 내 감정이 그러하기 때문에 내 감정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내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는 그런 접근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로 해볼만한 걸다 해봤고요 그래서 지쳤고요 그래서 이제는 요더 뭔가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상대방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 덜 아픈 일일 수도 있는데요 그때 우리는 요 자동적으로 내 상대방은 나의 이런 모습에 비해서 더 이상은 뭘 해볼 생각이 없는 사람 같고요. 그런 의지조차도 이제 없다고 느끼고 있어요. 그렇게 그 사람을 느끼면서 그사람을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. 근데 이게요.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일까요? 그 사람의 진짜 생각일까요?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의 생각이 이런 거 아닐까 하고 추측하고 있는 걸까요? 남녀를 따로 구분하지 않더라도요. 우리는 누구나 자기가 아프고 힘들면요. 내 마음을 몰라주고 힘들게 하는 상대에 대해서 원망하고 서운하는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겠죠. 그리고 그 상대방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과는 다르게 반대의 마음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봐요. 불안하니까 그런 게 아닐까 하고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본다는 거죠. 왜냐면 나는 지금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요. 나는 이해를 받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요. 그런 나는요. 아픈 마음인 게 맞는 거겠죠. 나는 계속 아프고 힘드니까 나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요. 그리고 지금 나는요. 이 아픈 마음에서 벗어나고 싶어요. 역시 남자든 여자든 이 고통스러운 마음은 견디기 힘드니까요. 근데 여기서부터요.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남녀의 생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덜아파지기 위한 노력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. 여자인 나는요. 어떤 골치 아픈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골치 아픈 상황이나 불편한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요 생각을 계속하게 돼요 그래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죠 언제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 가냐면요 내 마음에서 고통스럽지 않을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생각을 이어간다고요 그래서 내 남자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내 남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건지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건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그러면서요 그렇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또 떠올리게 되겠죠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면 저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저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어지죠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사람이 나를 명확하게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라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왜냐면요 그 사람이 지금 나를 달래주고 있지 않고요 지금 내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. 아무것도 나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. 그러니까 내가 걱정에대해서 해소해 보려고 생각을 해봤던 여러 가지 질문이나 의문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해소되는 게 없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했는데 해소가 되지 않아서요. 그게 사실처럼 느껴져요. 그렇게 느껴지니까 자꾸 내 마음이 더 아파지네요. 그리고 더 불안해지고요. 아파지고요 불안해지니까 이게 나에게 또 고통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고통에서 또 벗어나기 위한 생각을 해보기 시작해요 만약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요 그냥 그 정도의 사람이라면요 이제 내가 더 이상 아프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과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나도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내 방어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이 사람하고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생각이 틀리지 않다라는 또 확신을 갖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증거를 또 찾아보기 시작해요 그렇게 그만하려는 충분한 또 명분이 있어야 내 마음이 편안해질 거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안 좋게 느꼈던 감정들이나 그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대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니까 이제 그 사람하고 그만두는 게 맞겠다는 확신은 좀 들어가는데요 그런 생각을 떠올리면서 내 마음이 다시 또 다른 방향으로 아파지네요. 나는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했는데요.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했다는 게 괘씸해지고요. 그런 내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분명히 내 상대방을 정리하려고 그 사람이 나쁘다는 증거를 찾아보려고 모았던 건데 모아보고 나니까 너무 억울하고 괘씸한 생각이 마구 몰려온다고요.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요. 또그 사람하고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는 확신도 들기는 해요. 근데 앞에서 살짝 스쳤던 그 생각들이 또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. 그런 놈을 내가 좋아했다는 게 억울해지고요.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해준 게 억울해지고요. 그런 내가 너무 가엽어져요 이런 기분이 또 나를 다시 괴롭히기 시작하네요. 그래서 감정이 격해지고요. 이제는 진짜 할 말은 해야 될것 같아요. 왜냐면요. 어차피 끝날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내 솔직한 감정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퍼부어 보려고 여러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격하고 화가 나는 감정으로 그 사람에게 퍼부어 보려고 준비를 하다가 떠오르는 것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에 어떤 생각들이 있었는데 지금 나는 그 사람에게 격한 감정으로 내가 억울했던 것을 마구 호소해 보려고 하는 이 순간까지요 연쇄적으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내 감정을 자꾸 괴롭히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잠깐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싫어져요 이렇게 괴롭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자꾸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나처럼 이렇게 괴로운지가 또 궁금해져요 그 사람은 내 눈앞에 없거든요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또 연락도 해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질 않죠 적어도 나처럼 이렇게 아프고 괴롭다면요 나한테 뭔가 말해오고 연락해 올수 있는 건데 그거 안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만큼 괴로워하거나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다고요 자기 마음 편해지려고 회피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다시 또 화가 올라오네요 긴 생각들을 압축시켜서 단순화 시켜서 말씀드렸지만요 어쩌면 여자 머릿속에는요 해결되는 상황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요 여자인 나는 잠 한숨을 못 자요 나를 꼬박 샜거든요 나는 지금 그 어떤 때보다 날카로워요 그 어떤 때보다 많이 지쳐있고요 예민해졌어요 그러니까 여자는요 어떤 고민이나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요 해결될 때까지 계속 생각을 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다는 라 거죠. 그럼 남자는요.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걸까요? 대체적으로 남자들의 생각 방식을 한번 들여다볼게요. 여자친구와 충돌을 했어요. 대화를 해도 답이 나오질 않아요. 물론 남자도요. 속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아요. 머리가 아프고요. 그러니까 남자도요. 그 순간에 몹시 괴로워요. 그래서 남자는요. 그 상황이 괴롭고 힘드니까 그 생각을 놓아버리려고 해요. 그러니까 그게 여자 입장에서 볼땐 생각을 안 하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겠죠 그러니까 남자는 요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으니까 자기도 살아 보려고요 발버둥을 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그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남자들이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생각 방식이라는 거죠 왜냐면요 지금 그네들도 요 나름은 미칠 것 같아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살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거거든요. 여자인 나는요. 밤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. 남자인 그 녀석은요. 어디 가서 술을 마시고요. 실컷 잠을 자고 있어요. 여자인 나도 괴롭잖아요. 그런데 남자인 그도 괴롭대요. 괴로우니까요. 생각을 안 하고 싶고요. 생각이 떠오르면 요 미칠 것 같으니까 그 생각을 자꾸 안 하려는 노력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술을 마시나 봐요. 그러니까 술 먹고 잠을 자려고 하나 봐요. 남자의 이야기는 요 생각보다 간단해 보이네요 왜냐하면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파서 힘들어지면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누가 더 아프고 누가 덜 아프냐를 구분짓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의 방식이 맞냐 틀리냐를 구분짓자는 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게 될 거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내 남자친구에 대해서 괘씸하다는 생각이 덜 들어서 여자인 내 마음이요 조금 덜 힘들 수 있지 않겠냐는 거고요 내 여자친구가 자꾸 나한테 내 생각을 물어보고 도대체 어떤 건지 확인해 보려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집착 같은 행동을 할때그 여자가 왜 그런지를 알고 나면요 그 사람도 나와 다른 생각 때문에 저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이해를 한다면 남자인 나도 조금은 덜 괴로울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남자는 요 여자와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요 나중에 이야기하자 시간을 좀 갖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카톡이나 전화를 일단 좀 피해 보려고 하고 있죠 사실 이게요 잘하는 행동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남자는요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본능적으로 그런 행동을 조금 더 쉽게 선택을 한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요 남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이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 대한 생각을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으로 감정적으로만 치달아가고 있는 여자를 보면 남자는 많이 답답할 수 있을 거예요. 역시 이 행동도 바람직하다고 라할 수는 없는데요. 우리 서로가 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라 그거 하나만 인정을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. 근데 우리는요. 남자에게 도대체 남자들은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간대요. 그리고 남자들은요. 여자들이 왜 저러는지 진짜 감당이 안 된대요 우리는 뭘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서로가 그냥 자기들이 아프고 힘들어서 그럴 때마다 나타나는 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인 나는요 내 남자가 대답을 안 하거나 피하거나 나중에 생각하자라고 할때 내가 관심받지 못하는 것 같고요 내가 생각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게 방치하는 것 같아서 그 사람에게 회피한다라고 무책임하다라고 비난을 하거든요. 그러면서 내 마음이 좀 나아지느냐는 분명 아니라고요. 내 마음이 더 아파지거든요. 그러면 남자들은요. 내가 어떤 것에 답을 줄 수가 없는 상태라서 골치가 아파서 내 생각이 멈췄을 때요. 내 여자친구가 자꾸 뭔가를 요구해오고 물어보고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해올 때그사람들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정말 내 여자가 왜 저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 여자를 비난하는 생각으로 들면 내 마음이 좀 편안하신가요? 아니면 내 고통이 좀 사라지셨나요? 우리 서로가 요 충돌하는 상황이 생겨서 아팠을 때요.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똑같아서요.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들을 자기네들이 편한 방식대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어쩌면 그 상황을 잠깐 멈추고 있는 그 순간만큼이라도 덜 아파질 수 있는 거고요. 덜 아파져야 상대방과 내가 진짜 대화를 서로에 대한 이해를 해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만들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 순간에 또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누가 맞냐 틀리냐를 자꾸 구분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 여자는 정말 무서운 여자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내 남자는 정말 무책임하고 회피하는 남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 서로가 요 서로 사랑했던 사이인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 마음이 덜 아픈가요? 이런 내 말을 듣는 내 상대방이 조금 덜 아플까요? 내 남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서 내 여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서 우리 결론적으로는 헤어질 거잖아요 그렇게 헤어지고 나면 우리 마음이 조금 덜 아픈가요?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남자인 나는요 여자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존재니까 그런 생각들로 몰리고 괴롭지 않아질 수 있게 내가 어떤 조치를 좀 취해주는 게 좋을까? 내 생각이 이렇다고 해서 내 여자도 그럴 거다라고 쉽게 판단하지 않고 조금은 편해지기 위해서 또그 사람이 덜 아파지기 위해서 최소한 내가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노력 정도는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거고요. 역시 여자인 나도요. 내 남자는요. 그런 생각으로 그러는 게 아닌데 그래서 답이 없어서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고 있는 걸 거다 라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은 좀 놔줘 보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덜 아픈 쪽으로 해석을 해보는 내 스스로에 대한 컨트롤이 어쩌면 그 사람을 도와주거나 우리 관계를 회복하는데 우리 서로에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죠 밤새 생각을 하면서 내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여자예요 지금 당장 욱하고 올라오는 것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남자예요 어떻게 터지고 어떻게 괴로워하는 방식이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서로가 괴롭고 터질 것 같은 상태를 안 만드는 게 중요할 거고요.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우리 상대를 충분하게 달래주거나 위로해 주지 못할 거라면요. 적어도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하고 덜 아파지기 위해서라도 내 상대방이 그런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서 내 마음이라도 조금 자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. 그래야 진짜로 내가 상처를 덜 받을 수 있으니까요. 나만의 방식으로 상대를 대하고 있으면 요 상대도 미친듯이 괴롭고요. 나도 억울하고 쓰라려지기만 하실 거예요. 막연하게 알고만 있으니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주장하지 마시고요.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고요. 그 구체적인 확인이 됐을 때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내 스스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데 이용해 보자는 거죠. 내 남자를 위해서 내가 참아야 돼가 아니고요. 내 마음이 안 아프기 위해서 내 남자를 조금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라고요. 내 여자한테 내가 맨날 져줘야 되고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요. 내 여자와의 관계를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남자인 나도 요소 편하게 연애를 하고 싶으니까 여자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러는 거구나 라고 인지를 한다면 나도 덜 아프고 나를 위한 노력이 되지 않을까요? 어쩌면 사실을 우리는요. 내가 좋으려고 하고 있는 연애 내가 좋으려고 하고 있는 사랑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좋으려고 한 거라면요 그 본질도 인정하시면서 정말 내가 좋기 위해서 굳이 더 아픈 것을 갖다 쓰지 말자는 거고요 우리 둘다 원하는 것은요 아프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조금 덜 아프고 덜 힘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용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와 내 상대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을 테니까요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